오키나와로 졸업여행으로 온 나나 유리 그리고 주인공 이나입니다. 히즈! 사진을 찍고 있던 유리의 눈에 들어온 남자 뭐야? <웃음> 왜? 때마침 그 웨이터가 다가오네요. 저 어, 혹시 한국분들이세요? 네? 물좀더 갖다 드릴까요? 차가운 걸로 괜찮으시죠?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오 잘생기긴 잘생겼다. 물놀이를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여자가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세라입니다. 그런데 이나 눈에도 세라가 들어오고 유리도 웨이터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네요. 팁이리 아, 그냥 받아요. 그거 자세히 봐야 돼요. 안 그럼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요. 그럼 이따 절 멋진 저녁 준비. 중... 여행 일정인 쇼핑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새 친구들입니다. 그러다 아, 또 이날 눈에 들어온 새라. 이날 저녁 웨이터가 한턱 쏘는 자리가 마련되고 이건 특별히 졸업여행 오신 우리 숙녀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. 예. 민석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신 거예요?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어요. 여자친구는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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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. 진정으로 사랑한다면. 하지만 이곳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. 꼴키크 있다고 꼴안 들어가나? 우리끼네, 우리끼네. 시끌벅적한 친구들을 본 설아가 다가오고. <웃음> 무서워.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세요? 그 타지에서 한국인들 만난 것도 인연인데. 우리 저녁 함께할래요? 세라 씨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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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1탈 여행이었습니다.